매콤해 보인다.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전복도 하네. 엄청 실해요. 소갈비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지. 칼해 보이고 약간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. 어우, 저게 다 소고기예요? 말도 안 돼. 아 하마. 반찬 너무 싱싱해. 맛없청 단식이죠. 조합이 너무 좋네. 이 추위를 어... 견뎌낼 수 있는 게 저건 것 같아요. 어, 어, 어, 제대로 나와. 너무,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나 오늘 생일이야. 순속감 박살 낼까? 난난안 먹을까? 요즘에 이거 전복 8마리 낙지 5마리 소갈비 10개 추가할게요. 10봉지라고 10봉지를 라고너 그거 잡으면 거 아니야? 나 뭐가 문 모르겠다. 먹방 여신이자 먹방 지조. 먹방 신공으로 불렸던 분이 나와. 먹방으로만 여신이라고 불렸던 여자 박지훈입니다. 손님 먹어도 맛있게 먹는다.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살찌게 한다. 지훈 씨는 먹을 때 빈단다. 너무 맛있게 먹는데 지금. 아, 진짜 맛있게 드신다. 사장님이 오늘 보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? 누가 하늘에서 보내줬나 손님은? <웃음> <웃음> 저렇게만 먹 <웃음>